그럼, 구원자님, 절 위해 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그래, 그런 사정이었다 이거지 아무래도 뭔가 사악한 게 붙어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했다만 설마 저주를 받았을 줄이야 잘 알겠다, 구원자야 아무래도 찾아올 상대를 잘 선택한 것 같구나 이대로 아키를 보내버리면 문제야 발생하지 않겠다만 구원자 너는 기 싫은 거지? 그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볼때 아키의 저주를 풀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아키가 언급한 그 방법이 유일할 게다. 술식을 사용한 마법으로 부여한 저주라면 그 술식을 분석하는 걸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다만… 아키가 지금 겪고 있는 저주에는 영혼이 관여하고 있어 우리 정령들의 특성상 영혼과 관련된 저주는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있지 지금이 딱 그때고 뭐, 긴 얘기 짧게 하자면 정말 구원자 니가 아키를 위해 죽어줘야 저주가 풀리겠지 악령이 제게 속삭이거든요 굳건한 신뢰관계,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상대가 제 검을 받아들여서 영혼을 정화해주면 저주가 풀릴 거라고 악령의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구원자님께 그런 위험을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 한 말은 꼭 잊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키를 위해 희생할 생각인 게냐? 오... 어... 그거 참 기특하구만 하지만 구원자야, 기억해라 아키가 진정으로 네 희생을 원할지 자기 하나 살자고 다른 정령들의 희망인 구원자를 희생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추후도 없겠지. 애초에 지금 이 상황은 아키가 남을 베지 못할 정도로 상냥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잊지마.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겠어? 아키의 저주가 그리 심각한 거라면 언제 폭주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어느 쪽이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빨리 승부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때가 왔다. 사랑을 수확할 때가 왔다. 곧 빼앗는 것, 하게 하는 것... 시끄러워... <웃음> 우리를 베어놓고 <배워놓고> 멋대로 행복해지려고? <웃음> 할인도 없지. 반드시 불행하게 해줄테다. 니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하지마! <웃음> 시끄러워! 그 누구도 네 곁에 남지 않을 테지 모두가 널 두려워할 거다 진정한 사랑을 얻을 리가 없어 아냐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증명해라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나는, 나는, 나안 네. 구원자님, 제발 도망치세요, 절대버려 두세요, 제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구원자님. 말씀해주신 저주에 대한 솔레이 왕국의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아무래도 아키가 겪고 있는 저주를 저희 선에서 풀수 있을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정령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방법이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요 오히려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모르니, 인맥을 통해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쪼록 늦지 않아야 할 텐데…